저희 플랫폼씨는 이렇게 세 달에 한번씩 작은 사회운동에 대한 작은 책을 만들어서요 사회운동에 관심은 있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이 이런 비평이나 학습 같은 것을 같이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소프은 세상을 바꾸는 콘텐츠다 장애 당사자의 설계를 통해서 세상의 배리어프리 부장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모색하고 콘텐츠로 해결을 하는 기업입니다. AR490은 에코 크리에이터이다. 환경에 관련된 콘텐츠나 아니면 환경적인 재료로 무언가를 만들고 소개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이리얼짐은 홈 교정을 하는 팀입니다. 사람의 몸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팀이고요.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해야 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유미런이는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차별이 없는 공간, 차별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뭐 난민 이슈, 뭐 비건이즘 아니면은 뭐 장애 해방서사 요렇게도 있는데 이거 전체를 아우르는 거는 좀 차별 금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경계 없음이거든요. 인포쇼 카페별골은 꼴은... 차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 계속 생각하고 공간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는지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지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나 사회운동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 아주 많은 카페입니다 저희는 듣는연구소입니다 듣는 연구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 변화를 만들 때 현장에 있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잘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활동을 합니다. 협동조합 음평 청년 연구소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스피커다. 그 음평구 청년들의 그 목소리를 모아서 뭐 정책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소리를 모으는 간담회, 언론장, 포럼, 그리고 문화기획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티카는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어, 일단은 축제의 매드프라이드 서울축제가 가장 크고요. 그밖에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연극이나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대중들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단체입니다. 플랫폼 5.10은 음, 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시도해볼 수 있었던 공간이다. 나다운 삶을 어디서든 이라는 문장으로 이제 5.10의 정체성 혹은 성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카페를 시작했을 때 청년 농부의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어, 최대한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그 시도해봤던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다 보니 제가 하는 것들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좀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실험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실패에도 좋은 곳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험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청년단체들과 함께 좀 좋은 영향도 되고 자립실험실 참여하면서 제가 느낀 건 개인이 개인으로 자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원과 네트워크가 사실은 연결되어서 지원받고 있고 지지받고 있고 자립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 나아간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사이 어딘가에 타협점을 찾아서 그거를 시도해보고 혹은 뭐이 끝으로 갔다가 저 끝으로 갔다가 그걸 시도해봤던 게 되게 좋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지난 2년간 정말 많이 만났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어떻게 서로 맞춰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또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소만 제공받는 게 아니라 협업의 기회라든지 아니면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은 만족하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